그리고 또 섭외 어왔왔요요니 아이, 비비 유자, y 아 s a m i 명 무슨 섭외인가요 진짜 사나이. <웃음> 원래 사나이. 어. <웃음> 진짜 사나이. 길 a 래 i n t a s 나 n a Sinta s 해놨고 군대 n t a s 요 n a s 요 네. <웃음> 교관도 다 n a Sinta 아요아 a Sinta Sana. Sinta Sana. Sinta s a n 진짜예요 오, 서바이벌 산에 가세야 돼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유, 막내 아니라서 참 다행이네요 언니 저 그날 아플 거 같아요? 아프고 너... 가야 돼요 <웃음> <웃음> 즐겁겠다 진짜 즐겁겠어요? <웃음> 그럼요 <웃음> 그래 이 웃음이야 유사야 무대에서 아 그래 이거잖아 유사야 <웃음> 대박 <웃음> 아니야 언니 <웃음> 시키면 또못돼또안 <웃음> 되는데 <웃음> 얼굴이 없어서 <없을까? 웃음> 저 <웃음> 유자 네 사회생활이 뭐가 힘들어요? 그럼 그러네요. 우리 가기처럼 이렇게 쉬운 곳이 어디 있어? 맞아요. 아유 어? 근데 유자는 욕 먹을 일이 없어. <웃음> 그런 행동을 안 해. 얘는 이상한 그 오해를부터 가입도 안 했잖아요. 안한게 애들이 안껴주셨아너왜안껴주는줄 <웃음> <웃음> 알아? 추저 언니 부럽지라고 움직이는 CCTV. 형님들이 <웃음> 그래서 나랑 무슨 뭐 밥을 안먹니 <웃음> <웃음> 요즘 왕따잖아. <웃음> 어, 쟤네가 나랑 밥도 안 먹어. <웃음> 너부랐지 뿌락지 해야돈 많은 사람 뿌락지 해야지 뿌락지 아닌데 어? 뭐라고? 맞아요 저 뿌락지 맞아요 언니 관심 있는 사람한테 말도 안 해요 맞아요 내가 뿌락지니까 너가 말을 좀 그럼요 다른 느낌에 뿌락지야 죽어야 끝나 뿌락지 인생도 죽어야 끝나 하나가 죽어야 돼 내가 하기 싫다고 안할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자랑 살려주라 저죽여주요저죽였어요 여우회를 내가 파탄시켰는데 암암리에 또 생긴다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암암리에 너가 거기 투입해. 그래서 거기 수장이 누군지, 목표가 뭔지 알겠어? 음. <웃음> 거기서 걸리면 자결해야 되는 거 알지? 어떻게 <웃음> <웃음> <옆에> 물어야 돼? <웃음> 여우회 멤버는요. 원래는 타이를다 했는데 아직 몰라요. 누가 합쳐졌는지. 여기 여우회에요 내가 브라질로 심었으니까. <웃음> 오늘부터 쟤네 밥 먹으러 갔다무조건 참석해. <웃음> <웃음> 어또 아이는 거기 회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지 혼자 바빠요 남자만 난다고 <웃음> <웃음> 아이는 매 <맨> 울어요 <웃음> <웃음> 울어 울어 혼나 <웃음> 울어 가슴속에 소녀가 들어있어 마음 많이 열려요 어서 강에게 기워야 돼.